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블랙테트라를 키워볼텐데요 이녀석 군용수형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랙페트라는 카라신목의 카라신가에 속하는 어류인데요. 원산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3에서 6cm까지 자라고 23도에서 28도 약 산성에서 중성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수명은 2년이며 사용 난이도는 보통 성격은 온순하고 겁이 많아 합산은 쉬운 편입니다. 암수 구별 방법은 5에서 6cm가 되었을 때 암컷이 수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알은 수초 사이에 낫지만 자신의 알을 먹기 때문에 산란, 수정 후 열대와 분리해야 합니다. 블랙테트라는 몸의 뒤쪽 절반은 검은색, 앞쪽 절반 흰색 바탕에 두 개의 검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무리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죠. 이로 인해 수족관에서 무리지어 행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검은 줄이 매력적인 녀석들이 몰려다닌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는군요. 다양한 수초와 유목 사이를 좋아한다고 하니 수초가 많은 우리 어항에 딱 어울리는 친구들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맛댐 해주고 대형 어항에 넣어주겠습니다. 소음과 pH 적응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귀엽게 생겼네요. 개복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웃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니 넣어줘도 될것 같네요. 대형어왕에 들어가자! 너무 기대됩니다.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슝!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왕에 들어가자 무리지어 수초로 이동하네요. 갑자기 큰 어항으로 와서 신기해하는 모습이죠? 블랙테트라는 수초를 참 좋아하는 어류입니다. 수초 사이에 알도 낳고 겁이 많아 숨을 수 있는 곳을 좋아하죠.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몰려다니는 모습이 참 이쁘죠? 어항 오른쪽을 구경하네요 코코넛집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 다른 물고기가 오면 슬금슬금 피합니다. 성격이 온순해서 잘 크겠네요. 군형수영하는 친구들답게 몽코우샤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몰려다니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아직 어린 개체라 조금 더 성장해야 합니다. 번식하려면 3cm는 더 자라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